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테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세요? 어, 저요? 어, 좀 몸상태가 안좋아서 이거 신은 어저께 찍었어야 되는건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요 어, 오늘 급하게 찍어서 이걸 제시간에 올릴 수는 있, 있겠나 모르겠어요 음. 오늘은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 라는 주제를 리딩을 할 건데요 이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이란 말이 약간 비아냥 거리는 게 있죠 음.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뽑고 이제 리딩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어, 뭐가 생각이 났나 <웃음> 그 버즈의 남자를 몰라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 네 옆에 누가 있든 괜찮아 한 번만 나를 뭐뭐뭐 뭐, 뭐, 뭐, 돌아봐 보여줄 보여줄 게더 많아 쉽게 보낼 순 없어 가지마 그런 그런 가사가 있어 그쵸 그게 떠올랐어요, 솔직히. 어, 지금 이렇게 네 개를 뽑아놨는데 어, 어떤 내용으로 리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리딩을 할때 여기서 여러 가지의 수가 나와 이게 제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많이 뽑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 여러 가지 줄기에서 그래서 가장 굵직한 줄기나 아니면 가장 쇼킹한 걸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자잘한 것도 좀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아 시간 관계상 그래 그리고 남자분들 보실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1번 뽑았어? 그럼 1번이 여러분 카드예요. 1번이 어, 내가 뭐 여자로 왜냐하면 시청자가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카드가 여자 위주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잔가요? 라고 뭐 아니지. 여러분 남자잖아. 근데 왜 내가 여자로 봐야 돼요? 한다면 은 음간일 수 있고 아니면 사주 양기보다는 음기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양기라는 것은 어떤 스테미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양, 어, 해와 달, 뭐 저기 막 밝음과 어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음향을 말하는 거니까 음이 더 강하면 여자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뽑는 쪽이 누구다? 나다. 근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카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쪽이 나고 카드가 바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난 거예요. 어, 이게 이게 상관이 없어. 여자든 남자든 보는 쪽이 무조건 나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전화 상담 안 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어, 저기 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왜안 하냐면 일단은 시차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요. 어 그렇게 하고 아직 제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영원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당분간 제가 조금 바쁘고 지금 몸 상태도 조금 안 좋아서 개인 상담을 할 만한 시간이 되질 않아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개인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면. 제가 어, 공고를 갖다가 하나 띄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몸 상태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어, 어 어제 저녁에 할 리딩을 오늘 하고 있잖아. 아무튼 자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보고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 대단한 반쪽 만났을까요? 어디 봅시다. 어디 보여라. 얻고 놀자. 어디 봅시다. <웃음> 여기는요 어 글쎄 어, 이사람 되게 깐깐한 사람이라 쉽게 반쪽을 만날 수 있으려나 응. 음 응. 이사람은 뭐 이렇게 저기 막뭐 뭐 이렇게 저기가 많지 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봐요 욕심이 많고 응. 욕심도 많고, 그, 뭐, 이, 런저런 욕심.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사람은 음못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중에 따라서 다르지. 그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양다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둘다안 놀려고 한다던가. 어, 그런 성향의 짙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도 그랬잖아. 욕심쟁이 우후후시라고. 음, 일단 내수 중에 들어온 거는 안 놓치려라는 그 성향이 많아서 자승자박이다라는 말 알아요? 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그막 양다리 성향은 아니야. 어, 사람을 좀 달달달달 볶아서 질리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성향은 있어도 왜냐하면은 너무 짠돌이라 여자들이 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면에서냐라고 하면은 뭐뭐 델리그로서리는 여기 모르겠고 아뭐 어, 편의점 아 어, 편의점에 딱 갔어. 어, 그럼 저녁에 좀 편의점 말고 좀 그래도 뭐그좀 괜찮은데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맡겨서 집에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야밤에 뭘 먹어? 편의점 들어가서 커너만 하고 김밥 하나 사주는 것도 바들바들 떨 수도 있고. 야야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하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먹으면 이렇게 야너 다섯 개나 다섯 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조금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런 성격 때문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조금 음, 통장이 빵빵할 수는 있겠. 지만 사람이 고관에서 인심이 난다라 그러잖아요. 어, 인심은 조금 빡빡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하고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 아 내가 너무 빡빡했나? 어, 내가 아이씨. 조금은 그래도 헐렁헐렁하게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개가 똥을 끝이 사람은요 시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게 성격이거든 빡빡하고 짠다 아, 쪼잔한 게 어, 쪼잔해요. 어쩔 때 첫인상에서는 좀어좀 어, 좀 말수도 그렇고 경박한 게 조금 없어가지고 경박하진 않다라고나 여섯 장에서는 경박하지 않기 때문에 호감이 확갈 수도 있고 좀 사람이 너무 뭐 이렇게 뭐지 뻥구라 제 뻥구라 있잖아요 가오잡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금 어좀 젠틀해 젠틀해 그러다 보니까 혹할 수도 있는 데 혹해서 끌렸다가 확 하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너무 짠 돌이지 <웃음> 진짜 굴비를 갖다가 천장에 안 매달아 놓은, 놓은 게 어딘가 싶어 아무튼 그래서 이사람의 진짜 반쪽을 만났나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어그뭐 데이트할 때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는 부분은 뭐 쿠폰 모아서 뭐 이렇게 하고 진짜 생긴 거야너 덩치감쯤에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어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너무 어, 남자든 여자든 너무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해도 그래 어, 솔직히 인생 뭐 있어? 그, 좀, 그 정도 쓴다고 해서 뭐 죽겠습니까? 어, 그런거지 그랬는데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의 자기 이상형에 있었던게 아닌가 어쩌면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아싸 그럴 수도 있어요 다야 그렇겠냐마는 이제는 그냥 오는 사람 이렇게 무조건 내가 관심에 끌려서 오는 사람을 갖다가 탁. 어~ 테이크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인제는 좀좀 봐야겠어 나도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씀씀이나 어~ 얼만큼 돈을 쓰는지 지나 쓰면서 그렇게 하면 내 말을 안 하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속궁합도 한번 맞춰보고 그 그러니까 파이널리 어~ 종합 점수를 갖다가 매겨서 평점 얼마일 때는 사겨야 됐다 이런 거 무슨 올림픽이야 종합 점수를 내게 어~ 그런 거예요 속궁합 뭐~ 경제력서부터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보겠다라는 거지 그까 그러니까 니 인지부터는 조건을 따질 때 하나만 맞춰선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아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목표치로 하는 근데 솔직히 그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했지만 은 실제로 그게 과연 이 사람 바운드리 안에 있을까? 어이 사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 저기, 막, 뭐 좋은 사람은 초장에 다 빠져나가서 점점, 점점 나이 먹을수록 끝물로 가잖아. 나이 먹을수록 사람 구하기 더 힘들어요. 인정하시는 분 손? 몇명 들까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그, 이 사람이다라고 고를 때는요, 좀 일찌감치 골라갖고, 연애 한몇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하는 게 최고야. 어. 연애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최고야. 왜냐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게 뭐냐면은. 더, 재미가 없어. 다 해봤던 거거든. 아, 이것도, 아 그, 감, 그, 감흥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설레이는 기감도요, 짧아져요. 어, 따지게 되거든. 옛날에 이게 20대 때는 진짜, 어, 너무 설레. 어, 미치겠지, 진짜. 드라마 봐봐. 그다내 얘기라니까? 그, <웃음> 다내 얘기고, 어, 우리 오빠가 저래. 우리, 우리, 어, 어, 우리 자기가 저래. 이러지만, 나이 한 살, 두살 먹어봐요. 30대 가면은 좀 떨리긴 떨리기에도 그 정도는 아니야. 40대 가봐. 아 저거 다 해본 짓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간주를 갖다 좀 점프를 해요 어, 듣지를 않아 왜 그러면 다 해본 거고 감흥이 없거든 여기도 그런 거 같아요 다 해본 짓이고 감흥이 없다라는 거지 내가 젊었을 때다 해봤던 짓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애늙은이 같아? 완전히 애늙은이는 아니고 뭐이 사람이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3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할거 없이, 어떠한 연애에 있어서 그 과정에, 이제, 연애 과정 같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 뭘, 그까짓걸뭘또 해야 돼? 그, 빤한 거 아니야? 어, 내가 이만큼 말 나왔고, 걔 자, 걔가 이 정도 호응했으면 다음 스텝은 이건데, 뭘 어딜 가고 그래, 쓸데없이, 그냥, 속전속결 하자, 이러는 것 같아. 이제, 연애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속전속결로. 어차피 뭐하러 질질 끄냐 너 나한테 호감있고 나 너한테 호감있으 그렇게 가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자기 안에 그처진 테두리 있잖아 어그 테두리 그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나이그를 먹을수록 좀더 신중해야 돼 우리가 다 아는 연애지만 신중해야 돼.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손. 음. 나이를 먹어서 왜더 신중해야 돼. 다 해본 거야. 다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거든 어. 남이 나를 못 알아볼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못 알아볼까 걱정하라는 공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올바른 여래를 할수 있다는 라 거야 간주점프하고 중간 생략하다 보면 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알아야 될거못 알아 몸 섞는 게 그렇게 급해? 어, 속공학 그 저기만 맞춰보는 게 그렇게 급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갖고 자승자박한다라는 거지. 자승자박해야 대단한 인연 못 만났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그 속공학을 맞춰보는 데까지는 갔었을 수도 있어. 어, 갔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더 가지 않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어쩌면 그거야. 둘중 하나야. 어, 둘중 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왜 네가 입대꺼 어, 연애를 갖다 못 했는지 알겠다. 어. 왜 연애를 못 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어, 이그 상대방이 쪽도 과하게 뭐 이거 해 줘, 저거 해 줘라고 요구를 했다던가 둘중 하나예요. 어. 둘중 하나인데, 반반인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이, 어, 오빠! 어, 무슨 김밥이야! 스파게티 저녁에 수, 스파게티 좀 먹, 스파게티 먹으면 안 돼? 때문에 무슨 스파... 야, 너 어차피 들어가서 잘 건데, 뭐하러 스파게티를 먹자고 들어. 그냥 콜라하고 김밥이면 됐지. 야, 그, 그러고 너무 탄산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어, 인격이 형성하는데 안 좋으니까, 무슨 우리나라 인격 형성할 일 있습니까? 암튼, 물로 마셔. 물, 물 마시고 김밥 대충 먹여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그런 거지. 아, 네가 입대 꺼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이러니까 네가 어, 연애를 못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네가 그러니까 어, 연애를 못하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다저녁에 스파게티냐 집에 가서 밥 차려 먹지. 이런 거야.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을 갖다가 사람이 교감을 나눠야 되는데 교감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사귈 때도 이렇게 교감 없는 남자였나? 음. 사람의 교감이 없어. 교감이 없고 뭐 이렇게 그 상대방에 내가 이러면 상대방이 어떨까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자기가 세운 그 어떠한 그 점수 안에 들어와야 돼 컨트롤 준딱 걸어서 이 안에 이안에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야. 무슨 그런 시... 맞아요. 이 사람이 그치 개가 똥을 끊지. 음. 그러고요. 이 사람은요 쓸 때는 그래도 써. 근데 초장에는 안 써요. 연애초장에는 안 써. 이렇게 짜라. 언제 쓰냐 하냐면 은 어떤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땐 쓰기는 써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쓰는데 그 외에는 안 쓴다라는 거지. 응. 왜 경조사가 있을 때왜 쓰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어, 사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이 사람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초장에 어떻게 불살라갖고 지지고 벗가서 꼬셔서 확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얘한테 뭘 갖다 어 먹을 생각이면 그 절대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에 거기를 터치하고 넘어간 사람이 몇이나 될란가 몰라. 어좀 경계를 갖다가 그 정도까지 안 세워도 될것 같은데 너무 스트롱한데. 음뭐 적당한 게 모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물론 꼼꼼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꼼꼼해갖고 기준에 맞추, 맞춰서 나만 할 여자가 있을란가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뭐 종갓집 맏며느리여 가지고 뭐 제, 그 집안에 재물을 갖다 다 물려받는 영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옛날 때 종갓집 맏며느리여 좋았어요. 왜 손아래 똥서들 다부고 쪽도 못 쓰잖아. 왜 종갓집 맏며느리는 제주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통솔한단 말이지. 명예와 영광이라도 있었지. 요즘의 만멸이는 뭐야. 그, 옛날 그 명예와 어떠한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 거라면은, 않는만리를 자리면은요, 너무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응. 왜? 그, 저기, 막 정확한 걸 모르고서 시어머니 노릇 자리 하려면은 저기 막 골차보 왜 갑자기 얘기하냐라면은 저기 막 댓글에 뭐 시어머니 예, 예, 나온 얘기가 있어서 그 시어머니들 그러지 맙시다. 응. 집안 살림 그, 저 집안 재물이나 어떠한 토지 집안 대대로 무려한거 물려줄 거 아닌 이상 명예도 없는데 어 응. 실속 실속도 없고 본인의 그이 속만 챙기려는 그런 고집은 버려야 돼. 시대가 달라요. 음. 응.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나중에 <웃음> 며느리라도 보게 되면 그렇다 이거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한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과정에 있잖아. 자기도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자기는 본인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언행불일치라 그래야 되나? 어 불필요한 건안 하려고 그래 그거 왜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려고 든다 이래 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음이 사람은요 그냥 어떠한 누군가를 반쪽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 자체가 깐깐하고 말 번세도 예. 이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말번세도 이쁘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배품이 너무 적어요. 배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누가 자기한테 주는 것조차도 어이 어이 어이, 어이 필요없어. 저기 만 필요없어. 네가 나한테 왜 주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이거 나오면 어떡 해? 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우리 파랑새한테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행동에 움직일까?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응? 아니면은, 여, 이, 이, 저기, 만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귀려고 이렇게 하면서 좀아 진짜 그아그 그기 그 계집에 그, 그, 그, 그 진짜 좀 이래줬으면 얼마나 좋아. 아왜그저기말 그거 조금만 견디면 내가 지한테 마음을 오픈을 해줬을 텐데 그걸로 못 참아서 나갔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잖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서 여러분들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네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꼴 좋다 생각하겠지. 야 어. 내가 야 나. 야, 나. 내가 내가 싫은 거지 어 내가 싫어서 안 새기는 거지 못 새기는 게 아니야 너 지금 꼴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 내가 조만간에 보여주겠어 하면서도 아, 어, 그러지 말고 너도 잘 생각해 너도 잘 생각해 어,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을 놓치면 너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뭐 하면서 혼자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렇다라는 거죠 뭐 하냐고요 뜻대로 안돼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좋아하는 거뭐돈 버는 거 음. 이 사람은 돈 버는 거 하고 있다. 그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마누라는 일단은, 응, 어, 마누라는 일단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음, 마누라는 고생은 안 시키겠다. 그러나, 어, 저 금전적으로 고생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어, 스트레스는 좀 받겠다. 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어,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그런 것 같아. 아이, 뭐, 추라이는 해봤어요. 추라이는 해봤고, 어느 정도, 아,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된 사람도 있고,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거기까지 못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왜못 갔냐라고 하면은,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오, 뭐, 오빠 나랑 잘래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 꺼져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은, 오빠 나 이거 해주면 나, 저기 막, 모텔 갈거야 아, 모텔 갈게 이랬는데 야그 모텔을 가려고 꼭 그거를 해야 돼? 야 이거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속으로 뭐 이런 새끼가 이러니까 여자를 못 세기자고 헤어질 수도 있고, 어 여기는 그런 거예요. 진짜 하룻밤을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럼 확률이 뭐 어디냐라고 하면은 어, 확률이 아 진짜 여긴 반반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이게 똑같이 나왔잖아 이게 이게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갈려다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거지 이게 숫자가 좀 달리 나왔으면 달리 나왔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확률이 반반이 돼버렸어. 어, 이거 내,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웃음> 내 잘못 아니야? 카드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투덜투덜 되는 맘도 없지는 않아. 응. 뭐에 대해서? 어, 기집애 그렇게 뭐, 꽁아야 돼갖고, 야, 어떻게 너는 연락을 한 번을 안 하니? 그럴 수도 있고, 응. 연락 한번안 하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을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자꾸 에라 모르겠다. 일하다가 말고 이 사람이 그냥, 그,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페이퍼워크 하다가 팔토이 이렇게 탁, 팽겨치에탁 치고서 그냥 일어나서, 아예 모르겠다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역하되서 싹 나요. 어. 이 사람, 어, 저기, 뭐, 그래서 대단한 반쪽을 만나냐? 아니, 못 만나요. 이 사람 성격이 이래. 음, 성격이 이래서 못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어, 만나기는 힘들성 싶어요.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이상형이 그게 현실성 제로라는 거 같다가 아직은 못 느끼지 싶어. 음. 자기 컨트라인 너무 저기 높다. 뭐 이거 서울대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암튼 네 일본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몸건 전 아, 컨디션 안 좋은데도 리딩하는 거야. <웃음>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그래서 너는 어 그래서 너는 응 그래서 대단한 반쪽 만났냐 이거지 대단한 반쪽 만났어 아, 못 만났을지 싶다못 아, 만났을지 싶어요 왜,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아, 바람둥이 라는게 어, 바람둥이 말뿐인 바람둥이 라는게 어, 사람들 보기에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고 있는것 같고 아씨 옘병 이러는것 같기도 하고 어, 아나이러는것 같기도 하고 왜그러냐라 왜이 말들의 느낌이 여러분 어때요 음, 느껴보세요 아까서부터 했던거 어, 저기 막, 안 됐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제는 구라가 안 먹힌다는 거지. 음,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라는 거야. 수작을 다 안다는 거지. 음, 내가 바람둥이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수했거든. 순수했기 때문에 몰랐은데. 야 요즘에는요. 아, 너무 이렇게 빠삭해, 연애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는 연애,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세 시대에, 옛날에는 40, 50 살았으니까,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게 치명타지. 어, 어 저기, 뭐야. 명이 짧은데 언제 또 만나서 누굴 또 사랑을 키워서 또 언제 또 둥지를 틀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백세시대야 시간 널널해 인터넷 빵빵 터져 나도 보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지 오히려 40세, 50세 사는 옛날보다 80세, 90세, 100세 사는 요즘이 더 연애하기가 어려워요. 내 말뜻은 사람을 만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원히 머물러 확률이 드물다라는 거지. 왜냐 라고 하면 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뜻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초장에 만났던 사람이 제일 좋을 수 있어. 갈수록 이상한 레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니까 왜? 저기, 마, 나이, 나이가 들잖아. 밑에서 팡팡 치고 올라오니까, 아, 옛날 같으면, 너 같으면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근데 거들떠보고, 나중에는, 어,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어쩌다? 어,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진짜, 손찍어안 하고, 자기 앞가림 하고, 단 얼마라도 벌어오면, 그냥 냅둬야 돼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이 친구가 대단한 짝을 만났냐 라고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 상상 속에서 어 나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미미하지 내말 한마디면 기집애들이 뻑 잡아 나가 떨어졌는데 왜 그러지 어 이런다라는 거지. 근데 뭐 만약 여자가 봤어도 아, 남자가 이 카드를 뽑아서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어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다리 한쪽만 착 보여줘도 남자들이 칵하고 넘어졌는데 왜 지금은 안 넘어지지? 이런 거지. 음 그런 거 옛날에 야, 얘 지금 젊은 애들 많이 올라와. 네가 그렇게 생각할 적에 못돼. 이제 좀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여자든 남자든 지금이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거야. 왜? 50, 60, 70대 봐야 더 구하기 힘들어. 30, 40대 못 구하면. 음. 어차피 인생 혼자 살기 외롭거든. 인생, 그러고요. 남자는 갈수록 여자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아니에요. 아, 여자들끼리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지나가는, 그, 저기, 뭐, 오빠들 한 번씩 장난치잖아. 오빠 일레다는거 장난치고 오빠 희롱하잖아. 그러면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뭐 하라 묶이겠습니까? 안 묶인다니까? 음. 여기는요, 그 옛날, 그러니까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고추 만진다, 그래야 되나? 불알 만지더라. 그런 것처럼 옛날 생각을 갖다가 울고 먹고 있다, 라고 봐. 옛날에, 음, 옛날, 옛날 생각한다. 어,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 여기도 여자가 없지 않을까? 음, 여자가 여기도 없지 않아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있어. 옛날의 영광을 되씹으면서. 근데 이 사람아, 옛날 없는 사람이 없다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없는 사람이 어딨어 옛날엔 나도 잘 나갔어 어 내가 제일 잘나가 너만 잘나는줄 알았냐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좀 꿈에서 깨야 되는데 꿈에서 깨질 못하네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왜 꿈에서 깨질 못하냐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냥 쓸데없이 나이만 먹은 게 아닌가? 응,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가면 갈수록 그래 옛날에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르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지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은요 돈을 못 벌면요 그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음 응. 수치스러운 거고 이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나 그런 거에서 크게 발전을 이루질 못했어 음. 응.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상관없지 네가 발전을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지 왜 나이가 어렸으니까 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나이가 있잖아 그럼 네가 나이에 맞게 발전을 했었어야지 나에 나이, 어~ 나이만 발전을 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발달하고 성격 성격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어, 성격하고 능력은 옛날 그대로고 뭐~ 나이만 발달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긴 뭐야. 뭐야? <웃음> 나도 모르지. <웃음> 여기서 딱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 맥히네 <웃음> 아, 갑자기 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요. 미안해요. <웃음> 아, 뭐, 이모 뭐야? 허풍선이지. 아, 이게 드립이 니아 저기 20점짜리다. <웃음> 여기서 웃겨서 빵 터트렸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빵빵 터지게 못했어. 응, 미안해요. 내가 드립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응.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좀 불안하기도 해 이제는 음, 이제 현실이 자꾸 이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 어, 부정하고 현실 부정하는 거지. 어, 아니야, 나는 이래도 잘될 거야.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 희망 회로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라는 거. 왜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은요. 일번 카드는 그래도 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요. 돈 벌고 어쩌고 선덕이 깐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깐깐해서 옆에 여자가 안들러붙어도 일단은 자기 아까림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까림이 안 돼. 어, 그러니까 허파의 바람만 조금 가득 차가지고 이 허파의 바람 좀좀 좀 빼고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될 나이가 어, 지났지 한참 지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얼라에다가 현실을 갖다가 부정하고 산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뭐다? 음, 응. 뭐게 뭐야? 그래, 네가 안 돼서 내가 안된 거야. 생각을 해봐 나 같은 사람, 그니까 자기를 갖다가 너무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지? 그걸 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람이, 어, 막말에 대가로 납시는 거지. 어. 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진짜 잘난 사람은요, 이렇게 안 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뭐, 내가 뭐 어때서? 어. 야, 내가 뭐, 다리가 뭐, 었냐 뭐, 눈 하나가 없냐, 머리가 나쁘냐. 나 같으면 킹카야? 어. 야너 봐, 네 배나지 뭐나지뭐나지야 따다 따다 따다 어, 따다 별 이상한 소리가 따다 따다 따다 해서 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가 그렇게 모자르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다만 뭐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어, 현실 부정의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갖다 자각하고서 여기서 제대로 진짜 뭐라 그러지? 어 개가천선 어그 개가천선이라는 걸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개가천선을 한다 그러면 은 괜찮을 것이요 만약에 여기서 개가천선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갈수록 더 인생이 고립된다라는 거예요 고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 포인트야 음. 고립이 되겠노라 대단한 사람 안 붙겠노라 이게 왜 이게 참 <웃음> 어제 봅시다. 어, 이 사람은 뭐냐라면은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지. 누군가가 너에게 온정을 베풀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될 것이다라고 카드는 알려줘. 만날 만날 일 있으면 얘기해줘요. 너는 그래야지 된다고. 음, 그래야. 어, 그래야 그나마 니가 옛날에 원했던 걸 갖다가 옛날의 명성을 갖다 다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꾸준하게 뭘 갖다 좀 해라 꾸준하게 뭘 해라 왜냐면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왜냐면 코로나잖아요 성질만 더럽 더러워지는 게 아닌가 몰라 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승지를 갖다가 더럽게 부리니까 누군가가 말을 못하지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 사람 곁을 떠나는 거 아닌가? 음 하나 둘셋이 사람 곁을 떠나요 뭔가를 갖다가 사람이 진짜 진심에 우러나서 네가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을 꼭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사람이 좀 노골노골하고 야들 야들하고 부드럽게 다가가게 부드럽게 어 저기 순두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취두부가 돼가는 게 아니야? 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 그러니까 하나둘씩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그 그러니까 속으로는요, 오, 미칠 거가 사람이 자기한테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어, 옛날처럼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떠받들어주는 손길들이 하나둘씩 왜 떨어져 나가? 추두부가 됐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요,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발전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거예요. 음. 노력은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기, 막, 미운 일곱 살이었다면, 지금은 한중2 정도 되겠네. <웃음> 선생님, 미운 일곱 살이 더 낫지 않나요?라고 한다면 미운 일곱 섬 지가 하는 것도 없잖아. 그래도 중이는 지가 하는 거 있으면서 고집을 비우잖아. 응. 그 차이지. 그래도 지가 뭔가를 갖다가 살아 살아 보려고 바둥바둥 미운 짓은 해도 바둥거리긴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켜야 된다는 그 자체는 갖다 인식하고 있어서 어, 그걸 갖다가 얼만큼 행동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 아침에 그 행동이 바뀐답니까? 어디? 안 바뀌지. 음. 그래서, 그, 누군가가 생겼냐?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겼다기보다는, 음, 생겼다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마음이 들게 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지 않은가. 음,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될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음, 왜그러냐라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 성격에 껄껍 껍죽 대고 껄떡됐을 텐데. 껄떡대지는 않겠다 어, 조심스럽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어 나는 말이야 어, 뻥난 어, 이런 사람이야. 뻥! 이렇게 뻥뻥 못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자체가, 어, 저기, 막,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걸이 사람 스스로도 알고, 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구나 싶으니까 조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저기, 막,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아, 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 그, 뭐지, 밭갈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우리가 뭘, 모내기 같은 거 하려면 밭을 일단 갈잖아. 씨앗을 뿌리려면. 그랬다 자기 밭갈이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도 이 사람은 뭐 개중에는 음, 이 사람이 딱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그거야. 음, 뭔가 진드거니 뭐좀 해라라는 거지. 우쭈쭈 우쭈쭈 안 해줘도 진드거니 좀 해야지 뭘 진드거니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음, 제주가 매주 뭐 예를 들어서 어? 같은 일을 해도 아유 저기 김씨 이것 쯤 할래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 했는데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첫 번째 안돼 어 이거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딱뭐 두세 번째부터는 그냥 어황금 손이야 터치할 때마다 예쁘게 그냥 한 10년쯤 한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10년을 했는데도 세주가 여전히 매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주댕이만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댕이를 먹고 사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어, 근데 좀 거짓말 없이 그이 사람이 주댕이를 먹고 사는데 그걸 갖다가 약간 뻥구라를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에서 조금 아쟤 꾼이야. 어, 제가 파는 거다 어, 다 저기 어디서 집어하는지 그거 진짜 먹으면 진짜 똥도 안 나와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 그럴 만큼 진짜 주둥이로 살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직업은 잘해. 조금 어. 뭔가를 갖다 자기가 움직여서 파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어, 무슨 뭐, 뭐 보험 보험도 괜찮고 보험도 괜찮은데 어떠한 뭐 생명치료 그런 보험 같은 거 말고 이 사람은 어, 뭔가를 팔아도 이미 다돼 있는 거다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또또 팔랑기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그 생각을 덧붙여서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꾼이 돼버리거든? 어, 그러, 그래서 인심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약을, 약, 약계통 이런 거는 팔지 말고, 그냥 다돼 있는 거, 부작용 없는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거 관련된 거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요. 그나마. 그나마나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저 말로써 다 인심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주댕이만 살아갖고 하나도 듣지 않은 거 갖다가 팔았다고 원망만 들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걸 갖다가 방지하려면 욕 먹지 않을 거를 갖다가 팔아야 된다라는 거지.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뭐야? 아무튼. 뭐 누굴 가르치는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어 운동계통은 아니겠다. 어저 비인기 종목을 해야겠다라는 거지. 비인기 종목을 하면 어 그나마 어저 저기 저막 이어갈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 뭐 저걸 갖다 내가 왜 해줘야 돼? 그치? <웃음>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전 다시는 안 만나요 라고 한다고 사람 일은 모른다. 어. 사람들은 몰라. 돌고 돌아봐. 여기서 뭐 돌고 돌아 만나진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뭐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음, 아무도, 섣불리, 어, 어, 이렇다 저렇다 단정지면 으안 돼. 응, 나도 보험으로라도 하나는 드러나야지. 근데 선생님, 이 사람은요, 보험도 아니에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하찮거든. <웃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 어, 반쪽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고, 그냥 자기가 조금 대화가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는 같은데, 뭐, 딱히 발전했다라는 그런 건 없어. 음 왜냐면은요, 연애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아직 비전이 없잖아. 음, 만약에 만나면 얘기해줘요. 뭐, 저기, 막, 약 같은 건 팔지 말라고. 그건 안 된다고. 음. 자, 2번 카드, 리딩. 어, 저기서 마치고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약 팔고 있다면. <웃음> 자, 여기서 마치고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어,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 대단한 반쪽 만났는지 어제 한번 봅시다. 음,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고 음, 자기는 나름대로 대단, 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물른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 뭐 어떻게든 어떻게어 이거 7장 뽑혔네 7장 뽑힌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어 그럼 여기 조금 미룰게요 7장이 뽑혔을까 아 내가 이 카드를 뽑을 적에 그냥 어 그냥 막 뽑히더라고요 카드가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가 뽑히는데 7장이 뽑혔네 음 암튼 봅시다 음 이 사람이요 허허 이게 뭘까요 어 싸운 거 싸우는 거 같다 응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은 목적이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나는 굳이 어 나는 굳이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 여기까지가 좋은데 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더 나가고 싶은 건내 마음이고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았어요. 뭐야? 어, 그럼 너나 갖고 데리고 논 거야? 어, 이런 거지. 어, 네가 감히 나를 데리고 놀아?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야 너도 생각해봐. 너얘돈 돈 때문에 만난 거잖아. 어, 얘가 그거 알고 있어. 그러면 너그이 사람이 거야. 내가 그렇게 밤마다 봉사를 했는데 이, 네가 나를 갖다 먹튀하려고 들어? 이런 거지. 야 그건 너도 좋았잖아. 음, 네가 너도 얘돈 보고서 달겨둔 건데 그걸 갖다가 얘탓 얘 맛하면 안 되지. 음. 너 얘한테 금전적으로 해준 거 있어 없잖아. 얘가 너한테 해주면 해줬지. 홀떡홀떡 받았을 때는 좋아하고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더뭐 결혼 같은 거안 한다 뭐 이거 조금 더 미래를 갖다가 약속을 갖다가 안 해준다고 네가 화낼 이유는 없잖아. 네가 손해 본게 뭐가 있어? 어? 밤 내려준 거? 너도 좋았잖아? 어, 지가 좋아서 해놓고서 어디서 이, 이,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있을까? 음, 음. 그런 거예요. 음, 굉장히 이, 이기적이네. 어, 저밖에 모르는 놈이네. 1번, 2번보다 더 나쁜 악질이네. <웃음> 악질이네. 1번, 2번보다. 음. 지, 지가 입... 꺼 어, 지가 입대 꺼 받은 건 뭐고 어 이제 와서 그니까 그런 거지 나는 더 이상 난딱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란다 그랬더니 승질내는 것 같은데 음 미친 거 아니야 음. 그 받아먹을 때는 우리 허니 달링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스탑한 것 같아요. 누가 스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이 이, 이 남자가 더 열이 받는 거 보니까 여자 쪽에서 노화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음. 여자 쪽에서 놓아 을수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면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 아니면 쌍욕도 했을 수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야너나라는차좀 한다 차도 바꿔야 돼나돈 없는데 네가좀 바꿔라 이랬을 수도 있어 음 양아치니 그래서 싫어 내까 뭐야 싫어 이런 씨야 아이씨 어어 너너 너 진짜 씨, 야 하라면 하지 뭐가 말이 이렇게 많어 네가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수많은 반야 너 좋았잖아 뭐뭐 뭐 이제 와서 먹튀하려고 막 이런 식이지 미친 놈아닙니까응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와 어, 이런 미우라질놈 어야 그런 거지 내가 네 저거 다 내줘 핸드폰값 다 내줘 어 그뭐 뭐가 어쩌고 저쩌아 꺼져 이런 무슨 쓰레기가 자뭐 차를 사줘? 야씨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음 미친 거 아니야?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자한테 잘못을 한건 눈치를 보는 건 맞아. 어. 아, 내가 너무 과했다. 왜냐면은 이래도 뭐, 뭐 이렇게 해도 뭐 가만히 있고 저렇게도 가만히 있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 여자한테 조금 과한 요구를 한게 아닌가? 그래다가 이제 확 잘렸는데 어, 이 여자가 안 돌아봐 주는 것 같아. 음 그렇지 말고 자기야, 내가 그때 미쳤나봐. 어, 내가 그때 미쳤나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사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갖다 헤어질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미친 거 아니야? 음, 좀 과한 욕을 했어요. 진짜로 과한 욕.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뭐지, 뭐기야? 미친 놈 꺼져라 이런 거지. 음. 하다하다 하다 뭐가 어쩌고 저째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이 그래서 이 카드가 일곱 개가 붙었구나. 어. 이 카드 그래서 뭐 자기는 이게 누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음. 누가 이렇게 힘든 거지? 솔직히 이 사람하고 어 어쩌면 잠자리 자체도 이이 이 사람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그게 뭐지? 예능감 없이 어 터프만 하다 그래야 되나? 어 예능감 없이 터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어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어쩌 테크닉은 갖다가 배우지 못하고 뭔가 어설퍼갖고 나만 괴롭다 그럽니까 상대방만 괴롭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어설픈 걸 갖다가 제대로 된걸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으로만 하려고 들어가지고 그니까 말은 안 들어 쳐먹어. 어, 자기가 배, 자기가 보고 자기가 습득한 것만 자기 거래. 그래서 막 그런 거지. 매사에 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기야 이건 이거야. 그럼 아니야. 야너 영화도 못 봤어? 요즘은 여자가 이 정도 되는 사람 얻으려면 은몇 뭐 개는 지고 와. 너못 봤니?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혼수 리스트 안 보낸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건 막은 거야 이런 개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서 야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저기 비디오에서는 봐봐 난리 치잖아 너도 넌왜 그래 너, 아,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재수 없는 소리 찍찍 거리면서 어, 아니면 막 욕설 해가면서 그랬을 때 조금 이 사람은요 그래요 어. <웃음> 그닥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러한 기, 이러한 속내는요 깊이 사귀었을 때만 나타난 거고 수박 겉핥기로 사귀면은요 이 사람은 이, 너무너무 매너있고 저기 젠틀한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상남자 어 근데 더 들어가면 아니야 좀 무식할 수 있어 음 무식하다는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누구 만났냐 못 만나요 못 만나 그 이게 여러분인지 아니면 여러분 헤어지고 만난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을 갖다가 후딱 버리고 저쪽으로 홀딱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훑딱 버리고 홀딱 갔을 수있 있고 아니면 어이 여자가 이 사람을 후딱 버리고 홀딱 갔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왜그냐면 빨리 헤어져 빨리 갔다 라고 딱나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 그 어쩌면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고 갔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남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 남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다 그래야 되나 음, 내 감정만 최고 이 사람이 매너 있는 건 그거예요 어,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매너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어, 젠틀하고 쫙 뽑아주고 이런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야 어, 상남자 좋아하잖아 어, 난 매너 있는 상남자야 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고칠 수 있을까 과연? 어, 나는 못 고치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 몸에 배어온 습관이다 라는 거지 어, 오래전부터 서 몸에 배어온 습관이다 음,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조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음, 아닐 수 있고 좀더 소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성격은 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나 음,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걸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내가 나쁘다 그랬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뭔가를 갖다가 진짜 계획하고 분석하고, 그거 갖다가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그, 저기, 막, 자, 자기를 갖다가 변모시킨 게 그런 거지. 감성적으로 여자한테 다가가서, 어, 상남자로 꼬시는 그런 게잘 먹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굳어온 성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바... 꿀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왜 이미 이 생활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몸에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여기서 뭔가 나은 길로 나가야 되거든. 자기를 반성하고 근데 그런 기미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 살다 보니까 이게 잘 먹히니까 문제는 이 사람은 그거야. 자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방식으로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누군가가 야 요즘에 B 방식 나와서 이게 훨씬 더야 더블로 빨라. 그러면은 이걸 해보고 와 진짜 더블이네.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다 B 방식으로 해. 아어 진작에 가르쳐 주지.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B 방식을 가르쳐 줬도 아니야. A 방석이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익힌 거를 갖다가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꾸 실패가 오는 거야. 모든 분야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금전적인 문제, 회사에서나 직장 문제, 그냥연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이런 방식을 갖다가 오랫동안 몸 이런 방식 몸에 뱄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아. 자기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야지 바뀌지. 근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후딱 바뀌어요, 또 희한하게. 어, 그렇지만 그 후딱 바뀌는 그게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지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치 속도도 죽는 거지. 그런데 변하기는 변하나요? 그렇죠 변하긴 변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깨달아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음. 힘들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음, 이 사람이 어쩌면은... 음, 어쩌면 여러분, 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만은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 음. 음. 기분 나쁘신가요? 이 사람이 생각한다 그래서. <웃음> 그럴 수 있지. 응. 뭐, 돌아오겠다, 뭐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을 떨어, 떠나왔을 때그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 응. 내가 그때 왜 여러분을 떠나왔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파랑새를 떠나왔을까? 라는 생각. 우리 파랑새하고 참 좋았었는데 라는 그 생각도 하겠지 싶어요 음. 파랑새는 잘 지내나 지금 뭐 이런거 음. 그런 생각을 하겠다 뭐 생각은 생각이지 뭐 그걸 갖다 뭐 어떻게 행동이 어긴다라 그런 것보다는 음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라는 마음이 설 수도 있고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미친 척 하고서 뭐 내가 너하고 그런 좋았던 관계 이런 걸 갖다 깨고 나와서 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거 정도야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꼭 안부를 묻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그게 그래 아무리 뻔뻔해도 지 잘못은 알고 있거든 음, 뻔뻔해도 지가 잘못은 알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어, 너한테 뭐구그리고 들어가기도 오또 그렇고 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연락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인다 선생님 오도, 와도 안 반가워요 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와도 안 반가울 것 같아 이 사람 하는 짓 보니까 음, 와도 안 반갑고 어, 맞아. 여긴 끝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여러분을 생각을 안해본건 아니야. 어, 안해본건 아니고 그 너는 그래서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라고 했잖아. 여러분하고 헤어져고 그렇게 대단한 반쪽도 못 만났어요. 음. 아까 앞에서 말한 게 혹시 여러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대단한 반쪽. 그니까 이 사람은 조금 자기한테 부족한 걸 좋아해. 뭐, 자기, 뭐가 부족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 것을 갖다가, 아, 가꾸고 지키고 품는 그러한 마음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동경한다, 그래야 되나? 어, 동경하고, 자기는 자기, 그니까 어떤 자기 주변의 것들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 음, 능력도 없고 그냥 자기는 자기 성격이 너무 타협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성격들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것에 어떠한 쓸쓸함이나 허전함을이 사람도 느껴요. 사람인데 왜못 느끼겠어? 어, 느껴요. 그렇지만 이 성격상, 그, 자기가 마음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말하고 살지는 않겠다 싶어. 나, 내가 마음 속에서는 가지마, 이러는데 말로는, 야, 꺼져, 꺼져, 이럴 수도 있고, 어, 속으로는 꺼져, 그러면서도, 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자기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진솔하게 보이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다른 반쪽을 만나 기는좀 힘들지 않을까요? 음, 대단한 반쪽은 만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만날 수 있어도, 이성격이 바뀌지 않는 날에는 영구적으로 누군가가 옆에 머물긴 힘들어. 진짜 진짜 배고파 가지고, 진짜 현실적으로 배가 고파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굶어 죽겠다 싶은 부터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닌 이상에 붙어 있을 수 이유 있나요?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폭언 같은 것도 서슴치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딘가 어, 같이 간다는 거는 폭언에 최적화돼 있어야 돼. 음, 그럼 갈수 있어. <웃음>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폭언 같은 거이 사람 이런 성격 다 받아주고서 누가 산답니까 좋을 땐또 되게 좋지 따뜻할 땐 되게 따뜻한데 그것 때문에 그 폭언을 견딘다는 거는 그건 그래요 왜냐하면 그 폭언에는 방부제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들으면 없어지지도 않아 안 없어져 방부제 먹인 거라 암튼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 라고 봤으면은 하... 글쎄, 음, 내가 너를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음, 뭐가 달라지겠냐? 아이 달라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고, 음, 그냥 추억만 먹고 산다. 좋았던 기억만. 박신혁의 그 노래 있잖아요. 음, 그게, 그게, 그게 야생화인가요? 음, 아무튼 그런 것 같아. 음. 내게 뭐 대단한 인연이 있겠냐, 날 갖다가 봐줄 만한 사람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지성격이 어떤지 아나 본데. 음.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남자들은요, 알아도 인정 안 해. 그게 남자야. 어, 남자가요 쉽게 무릎 꿇는 남자는요. 또, 쉽게 말이 변질이 돼. 아, 그렇다고 그래도, 참, 일장일단 있다. 일단은 쉽게 무릎을 꿇어주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버티는 게 좋은 건가? 진짜, 노답입니다. 선생님,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늘 그러잖아. 애 아니면 개라고. 남자는 애 아니면 개래. 이거 내가 한말 아니에요? 응, 내가 한말 아니야. 애 아니면 개래. 그러니까, 개가 낫나요? 애가 낫나요? 라고 하면, 개보단 애가 낫겠지 속이 터지지 애든 개든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23번 중에서 가장 안 좋은게 나왔다 음, 가장 안 좋은게 나왔다 라는게 뭐냐면요 약간 이 사람은 비관적이고 막 비약하고 막 이런거 있잖아 굳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어,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왜안 좋았던 기억을 갖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지 어, 안 좋았던 기억을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라고 음, 봐요. 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은 뭐다? 어, 나의 희망을 꺾은 나쁜 년? 어, 이런 거. 나오잖아 나의 희망을 꺾은 나쁜 년이라고 너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응.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너 때문에 힘든 거니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힘든 거니 너 자신 때문에 힘든 거니 내가 봤을 땐너 네 자신 때문에 힘든 건데 응.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사람 흠. 게 정서적으로 약간, 약간, 음, 약간 병이다 싶다. 어, 뭐, 대놓고 병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 있으면 딴데 가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딱 보길래, 넌 정상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너 또라이야. 그니까막 성격이 또라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놓고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어, 부정적 비관적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얘 얘기만 들어보면은 인생에 어, 인생은 다 노답인 거야. 어, 왜 노답이야. 유답도 있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다 불행하게 안 그렇잖아. 집 돌아가는 거 봐봐요.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야.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제멋대로 사는 것도 유행이지만 나는 좋아. 나 혼자 뭐? <웃음> 님과 함께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돈과 함께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어, 내 인생을 갖다가 나 혼자 스스로 어, 멋지게 개척하고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 거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님과 함께 사는 게 꿈이었다면 요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운동에 빠져 사는 사람 있잖아. 운동만 하면 즐거워. 어, 요리에 빠져 사는 사람 있잖아. 요리만 하면 즐거워.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꼭 님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즐거운 인,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이제는요 우리 지금 세대 말고 앞으로 있을 세대는요 결혼관이 바뀐다니까. 음, 결혼. 요즘에 이렇게 점점 나오잖아, 비혼주의. 비혼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비혼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왜? 세상은 너무너무 어, 즐겁고 살게 살만한,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사냐고 응. 여러분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세상 없는 나쁜 년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나빠서 나쁜 년이나 그런 의미의 나쁜 년은 아니에요 음, 그럼 무슨 의미의 나쁜 년이나 원망도 어, 원망 음, 플러스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워 했는데 어, 이 나쁜 지집애야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안 돌아보냐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고 음, 미움이 싹 튼거지 어 미움이 싹튼 거야. 밉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는요, 정말로 이게 그, 이 사람이 누군가 뭐 삼각관계 때문에, 삼각관계 때문에 헤어진 거 맞나요? 삼각관계가 원인이기 보다는 이 사람 성격이 원인이 된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삼각관계는 그냥 어, 명분뿐이 었고이 사람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 삼각관계가 어, 도화선이 된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정, 뭔가 불붙듯 나가려는데다가 이사다가 어, 멈춰 쓴게 아닌가 음,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이 그니까 꼭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 누구 어, 그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삼각관계가 도화선이 돼서 헤어졌다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게 그래 뭐야? 그래서 아 그냥 안될 거면 빨리 빨리 쫑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어쩌면 잘 됐지 뭐. 어. 딴년또 새길 수 있잖아. 라고 딱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어, 그, 흙 안개? 안개는 안개인데 흙 안개야. 그흙 안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약간 그 먼지와 어떤 오염이 섞인 안개라 그래야 되나? 맑고 산뜻한 그 새벽의 안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혹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 봤나요? 그 산에 가면은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멀리 보면 땅에서 이렇게 안개가 피어 올라와.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안개가 올라오듯이 뭔가가 탁하고 답답하다라는 거야. 음, 이살 이게 딱하대 느낌이 그래요. 어떻 보면은 맑아 보이는데 어떻 보면은 그렇 어. 막 그 다크하다 그래야 되나. 왜 여기서 안개가 피어나지 싶을 정도로. 음. 응. 피어나면 안될 자리에서 안개가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렇게 있어요. 음. 응. 난그 누가 준 어떠한 족쇄가 아니라 자기가 채운 족쇄에 자기가 어 저기 막 꼼짝달싹 못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자기가 선택한 걸로 인해서 어한번에 헤어짐을 만났고 또한번에 헤어짐을 만났고 그런 헤어짐과 헤어짐 속에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이 상대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고 헤어지고 나서 이러하고 있는 거고 이 상대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또 만났는데 헤어짐에 플러스 또 헤어짐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은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거지. 음, 나는 어느 것을 택해서 가야 하나. 헤어졌을 때그 당시는 내가 어, 내가 또 다른 누군가 새로운 인생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기쁨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어, 피어나서는 안될 자리에서 어, 탁한 안개가 피어올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박수. <웃음> 박수, 박수. 저기, 마. 갈수록 내용이 멋있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어, 왜냐하면 저 제가 제 리딩한 걸 갖다가 저도 쫙 봐요. 보면서 아 이런 게 부족했구나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저, 점진적으로 좋은 리딩을 갖다가 이렇게 들으면 즐거운 리딩, 아속 시원한 리딩. 이거 분명히 헤어짐인데, 아 이거는 분명히 어. 저건데도 불구하고 듣기 편안한 리듬을 만들라고 저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 자주 지켜봐 주세요. 음, 진, 아, 진짜 진정한 라디오 타러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걸 쓸데없는 얘기 좋죠.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이나 계획성, 어 당분간은 없겠네 음, 왜냐면 이 사람에 영거퍼 두번의 이별을 갖다 영거퍼 맞은 느낌이 난다 라고 봐 음, 영거퍼 맞은 왜냐 라고 봤을 적에 어, 영거퍼 두 번을 맞았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영거퍼 두 번을 맞았으면 음 생각이 너무 많다 어. 아왜연거퍼두 번을 맞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어.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그내 주변에 나의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어, 어떠한 어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정신적인 의미가 되게 큰것 같아요 어, 기대고 싶고 각, 내 것이 무엇인가가 나한테 있다라는 그러한 행복을 갖다 막 보고 싶은 거지 어, 꼭 육체적으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 그렇지만 그게 약간 좀 병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응. 이게 누군가가 있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게 아니라, 저만 좋은 게 아닌가? 어, 나만 그렇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 이번 그 1월 달에 카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통이나 대화가 1도 없어. 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막, 상막해. 어, 그냥, 지옥 같아. 어, 왜 지옥이냐라고 하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천국하고 지옥을 갔다가 비옥에서 주는데 지옥의 음식이 되게 풍부해요 어, 배 터지게 먹게 돼 있고 천국도 똑같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지옥은 베리베리 말라 가지고 어, 아사하고 천국은 토실토실살이 올라서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 숟가락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어갖고 숟가락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숟가락이 저귀두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 숟가락을 벌써 상대방을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나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먹여주면 토실토실 살아오르고 행복할 텐데 그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두니까 어못 먹는 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밥을 두고도 베리베리 마르는 거지. 근데 천국은 어때요? 서로 먹여주니까 토실토실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 토실토실 영적으로 이렇게 살이 찌려면은 상대방에게도 어떠한 어그 먹이를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사랑 사랑의 자양분을 줘야 되는데 지 혼자만 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상대방은 배 상대적으로 베리베리 말라가는 게 아닌가? 응, 여기 주고받고가 없어요 어, 상대방은 말라가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 사람은 너 너무 너무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긍정적이고 아싸 잘 되면 내탓 아싸 내탓못 되면 이탓 그건 니탓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사람이 못될 때도 아니야 이거 오히려 한번 쉬어가라는 거야. 자기가 괜찮아 우리 이 김에 여행이나 다녀오자 하고 훌훌 틀고서 가까 형편이 닿는 대로 가까운 대로 뭐 계곡이나 바다나 이렇게 가갖고 자기 형편에 맞게 놀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뭐가 한번안 되면 거봐. 어 니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렇다던가 아니면 나는 어 나는 죽어도 싸 어, 이것도 하나 못 하고 난 병신같이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가 말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안 새겠으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헤어나지고 나서도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오만가지. 사자. 그게 무슨 오만가지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응. 그래도 너와 내가 어떠한 교감이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래도 나는 상대방이 어떠한 살, 삶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흡족해 주게해줄 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어, 나를 갖다 사랑해 그런 걸 갖다가 바라고 있다는 거야. 음. 저는 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 나, 나 아직까지는 그래 나도 내가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나봐 멋있잖아 어. 한 점에 어 일그러진또 없는 나의 아름다운 외모를 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뻑에 살지 않겠나? 자 비관적인 자뻑? 어. 그래서 더 자뻑이 될수 있는가? 왜 그러냐라면은 이렇게 잘났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호응을 안해 주고 하이파이브 안해 주면 응. 어, 끝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뭘 갖다가 길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길게 가져갈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좌절 너무너무 쉽게 쉽게 빨리빨리 와와 와, 이러기도 힘들어 어. 그러니까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어떻게 사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음, 몰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응. 바로 발밑에 빠지지 밖에안봐 멀리 봐야 되는데 밤에 자동차가 사고나지 않고 잘 달리려면요 긴 불을 켜야 돼요 어디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이 사람은 발밑만 비추고 간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자러 사람이 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그, 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조금 힘드니까, 어, 그래도 소수의 사람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볼래라고 애쓰겠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많아서, 여러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나가면서, 한둘씩 다 떨어져 나갔다. 한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는, 어 그냥, 소수의 정의 부대만 키워야겠다. 그래도 나를 갖다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 대단한 반쪽을 만나지 못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개중에는요 어, 그 잠자리를 갖다가 너무 밝히는 경우가 있어 개중에 어, 아주 드물게 드물게 여기, 여기서 그런 사람 있어요 첫사전이그 사람은요 엄청 바람둥이에요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어, 그 사람도요 그 많든 여자 다 떨어져가고 정에만 조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그 평소에 그 그, 친하게, 어느 정도, 그니까, 금전적인 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그, 그냥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사람은. 이게 비관적, 맨날 푸념하고 한탄하는 거, 듣기 싫어서! 맨날 푸념하고 한탄하니까 누가 듣기 좋겠어요? 싫지. 그렇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몇몇 정의 요원, 어, 그냥 그래도 개 중에 어떠한, 어, 그, 마음적으로 그래도 서로가 이해가 가능한 사람 몇 명은 남아있지 않겠나 어. 선생님 그래도 남아있네요 라고 한다면 그럼 남아있지 엄마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 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살기 마련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성질이 머리가 저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비한 사람끼리 모여서 산다 결국은요 어, 지네들끼리 모여서 살아 왜 영 다름은 못 살아요. 어. 너무 똑같아도 못 살지만 어느 정도 골격은 같고 디테일이 조금 다른 거지. 그럼은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류 만나서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 다 나중에 다 그냥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지 하면서도 살잖아. 왜 지네들끼리는 또그래 공감되는 데, 형성되는 데가 있거든.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끄덕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아무튼. 자 4번 카드 네 리딩 끝났고요. 어, 그 사람 어, 그래서 너는 대단한 반쪽을 만났니?라고 말 아니요 아직 반쪽 못 만났어요. 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더 이상은 당분간 뭐 푸얼버 그러겠습니까? 좀 이제 좀 지금 이 루틴 자체가 안 좋은 시기를 만난 게 아닌가 싶어 대단한 반쪽을 못 만났다. 여러분이 최고였지 않았나 싶어요. 음 아무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